오늘은 제 책장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요리를 하면서 많은 요리책을 이렇게 구매를 했었거든요 제가 직접 뭐 세어 보진 않았지만 한 100권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리 책을 지금도 뭐 사고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괜찮은 요리 책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간간히 내가 좀 보고 싶은 내용이나 이렇게 구매를 하거든요. 일단은 뭐 제가 이때까지 구매를 한 요리 책에 대해서 한번 쫙 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요리 초보자분들이 일단 쉽게 제가 좀 추천하는 책은 요리 이론에 관한 책입니다 뭐 여기에 보면 뭐 음식과 요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책이나 뭐 요리에는 과학이 있다 이런 책 조리 이론에 관한 책 일단은 이런 책을 일단 추천하는 이유는 조리 원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다른 요리로 이렇게 갔을 때 기본기가 어느 정도 맞춰진다는 겁니다. 뭐 멸칠 다시를 뽑던, 뭐 폰드볼을 뽑던 기본적인 조리 원리가 있거든요. 일반 업장에 갔을 때 진짜 그런 것도 완전 뭐라고, 야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물론 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라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리 이론을 알아야지 여러 요리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리 초보자들한테는 요리 이론서가 첫 번째로 좀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돌 한돌 <웃음>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할 만한 책은 뭐 뜬금없는 얘기인데 클래식한 요리를 조금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양식 같은 경우나 진짜 트렌드가 엄청 빨리 변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들이 엄청 짧습니다. 요리에 대한 그 쌓이는 경험치라든지 역사 같은 것이 뭐 음식과의 궁합이라든지. 근데 옛날 고전요리 같은 경우에는 영험에서 누적되어 온 그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할 만한 책은 옛날 클래식한 요리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제가 지금 양식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마르고 달도록 보던 요리가 뭐 이런 책들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한식을 하든 양식을 하든 일식을 하든 옛날 요리를 조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기본적인 베이스 소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은 최신 요리 잡지를 조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요리의 이론도 좋고 뭐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은 중요한 거는 현 시대 트렌드에 또 맞춰 가야 된다는 생각에 최신 요리를 어 접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 요리 잡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리책은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진짜 추천하는 방법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자기가 못만는 요리를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리책에서 진짜 비주얼 화려하고 이런 요리도 있지만 먹어보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책은 뭐 적당히 구매를 하시고 뭐 시간이 나실 때뭐 자신이 못만는 요리나 아니면 조금 배울만한 식당이 있는 걸 찾아보시고 그 식당에 가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아무 식당이나 가지 말고 뭐 된장찌개 이런 백반 집에 가도 크게 별거 없거든요 돈을 좀 들여서라도 비싼 식당에 가서 좋은 식자재로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한번 정도 이렇게 드셔보시고 아 내가 이거를 딱 먹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보시면 요리의 원리나 궁합이나 이런 것을 조금 배울 수 있거든요. 일단은 뭐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뭐 요리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뭐 영상을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